우리 남편이나 아내의 불륜, 외도로 인해 이혼을 고민하시는 경우 즉 불륜, 이혼 소송을 실패하지 않으려면 꼭 유념하셔야 되는 세 가지에 대해서 말씀 나눠보려고 합니다. 우선 그 배우자의 외도를 알면 심적으로 뭐 굉장히 이제 고통스럽거나 굉장히 뭐 화가 나신다거나 이런 경우가 많이 있으시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정말 기본적이면서 중요한 증거 이거를 이제 생각보다 중요성을 우리가 간과하는 경우도 생기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말씀을 드릴 거는 어 예를 들어 아 남편이 이상하다, 아내가 이상하다 또는 상대방의 뭐 메시지를 볼 수도 있고 상대방의 어떠한 행동을 볼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게 내가 본 거는 객관적으로 남아야만 증거가 되는 것인데 만약 상대방의 어떠한 행동을 보고 바로 상대방에게 뭐 추궁을 한다거나 이제 화를 낸다거나 이럴 경우에 인정하는 상대방은 없다. 정말 거의 없다고 보셔도 무방합니다. 근데 내가 그렇게 말한 이유가 이럴 수도 있어요. 나는 뭐이걸 사실 문제 삼을 생각은 없어요 일 수도 있고 또는 그런 생각과 상관없이 너무 이제 화가 나셔서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요. 사실 의뢰인분들이 내 마음을 나도 모르겠어요. 이런 경우도 있다 보니까요. 왜냐하면 지금은 문제를 삼지 않으려고 했는데 상대방의 행동이 예를 들어 갈수록 뭐더 심해진다거나 또 나도 그냥 넘어가 보려고 했는데 이게 도저히 안 되겠다. 마음이 너무 괴롭고 상대방이 나를 뭐 배우자로 인정하지 않고 존중하지 않고 이런 행동에 대해서 내가 어디까지고 이제 참을 수는 없는 것이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이혼을 할지 말지 또는 뭐 상관절 소송을 할지 말지 또는 어떠한 것에 대해서 결정 권한을 내가 가져야 되고 나의 마음조차도 뭐 나도 모를 수가 있는데 앞으로 바뀔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일단 외도는 증거가 너무 중요하고 증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인정하는 상대방은 없다 그래서 내가 증거를 먼저 확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일 예로 우리 예전에 이제 의뢰인 분이 남편의 어, 카톡을 우연히 보게 되었는데 좀 이상하다는 걸 직감적으로 알게 되신 거예요 늦은 시간에 어떠한 이제 여자분으로 보이는 사람으로부터 별다른 문자는 아닌데 뭐 집에 잘 들어갔냐 이런 식의 안부 문자였는데 순간 이상해서 남편을 즉시 추궁하였더니 갑자기 굉장히 놀라면서 이제 핸드폰을 들고 뭐 방으로 들어간다거나 하면서 엄청 조심을 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 남편분이 갑자기 다음날 핸드폰 카톡 내용을 다시 보여주면서 이거 왜 아무것도 아니야 하는데 어제 봤던 내용과 조금 다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 이게 삭제를 하고 문자를 마치 다시 주고받아서 맞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드셨고 근데 남편은 굉장히 아내분, 의뢰인분을 이상한 사람 취급을 하면서, 아, 이런 일상적이고 아무것도 안 읽어가지고 날 그렇게 의심하고 죽음을 해서 되겠냐? 라고 본인은 다 설명이 된줄 알고 편안하게 이제 있으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상하다는 말은 더 이상 하지 않고, 이제 의뢰인분이 별도의 합법적인 증거를 확보를 하시게 되면서, 확실하게 이제 알게 되신 상황이었죠. 그래서 우리 의뢰인분은 일단은 상관자 소송을 제기를 하면서 그들 간의 이제 관계를 단절시키는 방식으로 일단 진행을 하셨는데요. 정말 이제 이분은 다행이신 거고 상대방이 아, 내 외도 사실 지금 들킬 위기구나 해서 굉장히 꽁꽁 숨어버리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들이 뭐 예를 들어 만난 곳이 직장이다. 그럼 뭐 직장 내에서 겉으로 보이기에는 마치 그냥 일을 하는 것처럼. 이제 보이게 만든다거나 사실 요새 뭐 예전처럼 꼭 통화나 문자가 아니어도 연락 수단도 너무 많다 보니까 정말 이제 꽁꽁 숨으면 이제 모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나는 알아 그쵸? 저 사람의 그냥 행동과 이런 걸 봐도 어 계속 외도를 하고 있는 다걸 아는데 이게 자료로 없더라 근데 상대방은 오히려 나를 의처증 외부증 취급하더라 이런 경우에 얼마나 이제 극심한 고통을 겪게 되시는지 유의를 하셔야 된다 그래서 이상하다 외도를 하고 있다라는 거를 이제 알게 되셨다면 마음이 참 힘드시겠지만 정말 냉철하고 차분하게. 일단 자료는 자료대로 확보는 하실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왜냐면 반대의 경우에 너무 괴로우니까 덜 괴로운 거죠 사실 그 확보하는 것도 얼마나 마음이 아프시겠습니까 근데 반대의 경우 내가 의처증, 외부증으로 몰리는 경우 나에게 결정권조차 없는 경우가 가장 극심한 괴로움이기 때문에 우리 일단 최악을 면하자 차분하게 증거는 증거대로 합법적으로 일단 확보하신 후에 내가 뭐 이혼은 고민이 된다 그럼 뭐 상관자 소송을 제기해서 를 단절을 시키든 내가 이혼 여부를 이 증거를 갖고 결정하겠다. 너가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지 아닌지에 따라 나 다르다. 이렇게 결정 권한을 갖고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외도 사실을 내가 알고 있다는 걸 상대방에게 먼저 알리지 말라. 우선 증거를 확보한 후 그것을 전문가의 진단을 받고 의뢰인 분 스스로 결정 권한을 갖고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굉장한 중요한, 중요한데도 순간적으로 간과하기 쉬운 유의점입니다. 불륜 이혼 소송에서 실패하지 않기 위해 체크할 두 번째 불륜과 양육권은 별개일 수 있다 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간혹 저쪽이 유책 배우자니까 외도했으니까 당연히 내가 양육자지 이거는 뭐 그냥 정해져 있는 거야 이렇게 혹시 오해하시는 경우도 있는데요 두 개는 다를 수 있다 입니다 즉 상대방이 외도 유책 배우자인 경우에 우리가 유리할 수 있는 것은 맞은데 이때도 양육권의 관점에서 별도의 준비가 필요합니다 뭐, 예를 들어, 아이를 잘 데리고 있고, 이혼소송을 하다 보면 아무래도 별거를 하시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그때 저쪽이 왜 유책배우자인데 설마, 뭐, 애 데리고 가겠어? 내가 면접교섭 때애 보여준다고 애 데려가 버리고 뭐, 안 주겠어? 이런 식으로 이제 생각하시는 경우도 있는데, 저쪽의 유책배우자이어도 어 적반하장으로 다른 행동을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아이를 잘 데리고 있어 주셔야 된다. 이거는 유의를 꼭해 주셔야 되겠고요. 또 그간의 양육 상황은 어땠는지, 현재 아이를 잘 데리고 있는지, 앞으로의 양육 계획은 어떤지, 양육권의 관점에서 꼭 별도로 정리를 하고 준비를 하셔야겠습니다. 다음에 재산 분할이죠. 어, 예를 들어 상대방이 지금 외도를 했는데 외도를 하는 경우에는 경제적으로 그런 상관자에게 경제적인 문제가 있는 경우들이 꽤 있어요 뭐 돈을 빌려준다거나 아니면 돈을 뭐 그냥 계속 준다거나 아니면 그로 인해 가정에 써야 할 돈을 상관자한테 쓴다거나 이, 이런 것들을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불안해요 저 사람이 재산을 어떻게 하는 게 아닌가 그리고 특히 저 사람 명의다 주로 재산이 그럼 이 재산은 뭐 상관자에게 은닉한다든지 재산자에게 은닉한다든지 여러 가지 우려점이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 내가 이혼을 어차피 결심했다 어, 상대방이 외도 유책 배우자인데 상대방 명의로 되어 있다 그리고 상대방이 심지어 본인이 적반하장으로 이혼을 요구하고 있다 이런 경우가 많이 있는 케이스거든요 이럴 때는 가압류가 이제 시급하다고 봅니다 더 가압류를 이제 필수로 진행을 하셔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뭐 기타 내 재산 명의가 어떠한지, 이혼 여부에 대한 생각은 어떠한지 이런 의뢰인 분 의사 상황 등에 따라 전반적인 소송의 진행 방향도 달라질 수가 있기 때문에 저쪽이 외도에서도 재산상 권리를 지키는 건 또한 별개이다 그래서 재산은 재산대로 잘 준비를 하시되 저 사람의 외도 유책성이 이 재산에 일부라도 영향을 줄수 있는 작업 또한 필요는 하겠죠 그 다음에 양육권과 재산 분할이라는 우리가 이혼할 때큰 쟁점에 있어서는 별개로 진행을 하되 그 상황을 활용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